실소 봐지 됐지. 됐 충분하냐? 어. 이런 어. 어. 어, 어. 야나는이가아서 그냥 물얘기해 주는데 지아 튀어나오가 이대를아고큰일 대부로 자 저기 모만 아, 안 um. 밥집, 밥집, 밥집, 밥로 밥집, 밥집, 밥집, 밥집, 밥집, 밥집, 밥집, 밥집, 밥집, 밥집, 밥집, 밥집, 밥집, 밥집, 밥 방에서 노량진 해석사. 1시 5분 원주역. 거기다가 대관람 청어 분동선 방문도 마이 거고요. 노원으로 바로 시내 갑다 그냥 귀까지 노량진. 노량진.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you can transfer 아, to line number nine. 진짜 이거 내가 그거 렇게것 같아. 해볼게요. 또 이렇게 해놨어도 내가 <웃음> <될것> <웃음> <오늘. 웃음> 생각되고 는것 내가 생각되고 그는것어